눈물이 너의 무기야? 어? 응. 여봐. 안 맞지. 봐봐. 뭐 응. 입어볼 거야? 이게 마음에 들어? 아니 아니 아니. 골라봐. 이것도 아니고. 응. 빨간 옷이 뭐지? 이거 가능할 것 같아? 응. 여봐, 응. 너한테 맞는 거 없잖아. 아니야. 아니. 우와, 이거 예쁘네. 이건 아니고. 뭐가 예뻐? 너무 만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응 그럼 쓸거 할래 그거? 정했어? 딱 맞아? 응 크진 않고? 딱 맞는 거야? 응 원피스인가? 원피스야? 따뜻리가 재밌어? 무서워카트리 무섭다고? 뭐가 무서워 뭐가 더 무서워 음. 만나러 간적 있잖아 음. 맞다 맞다 어. 거기 지민이랑 나랑 혼자 간 것처럼 음. 나이가 드, 나이가 든 사람과 사람과 같이 가면 어어 음. 어, 음. 무섭지 않은 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, 테리 음. 테리 음. 엄마가 테리가 똥똥 하면 기적기도 하고 남똥쟁이에야 어, 쌩거 1층에서 하는 거안안 했을 어. 안, 안,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응.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지쳐서 지금 다섯 살인데 기적에 응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. 응. 머리 만잠깐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머리 다 이고 쌔또 어. 잠깐 쌔또 응. 태인은 아직 태인 아직. 응. 10살도 안 됐고, 응. 학생도 아니잖아. 응. 그렇게 많이 나이든 사람만, 응. 그러면 이야기 안 된, 이,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. 근데 태희는 응. 머리도 짧고, 응. 아직, 어, 응. 약해서, 응. 음, 똥도 마려워서 참을 수 없고, 응. 어, 그, 봐봐. 엄마 보 때는 음. 혼내야 될것 같아. 뭔가, 왜안 돼. 돼? 봐봐. 어. 혼내려면, 혼내려면, 어. 안, 안전한 데서 할게. 집안, 어. 집안이구나? 아니면 아. 화장실. 아니면, 왜 밖에, 왜1층엔안 돼? 1층에 올라오기 힘들잖아. 힘들어 도비니번호도 모르는데 어떡해 그럼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지 막 1층에서 손들고 있어야지 똥, 똥기저귀 머리에 이고그 편말은 저는 똥쟁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놓고 목에 걸어야지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안 그럴 것 같은데? 그러고라도 어떻게 집에 가? 엄마가 좀 이따가 데리러 가야, 가야지 아니 그러면 태리가 춥고 응. 더 울어 춥고 운다고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. 울면 뭐 어쩔 수 없지. 뭐. 울는 번... 게 좋아. <웃음> 아, 어, 어. 아니 아, 사람은 아, 원래 아, 눈물이 아. 흐 흘리는 거야. 먼저 시피 한다면 응. 물을 줄이고. 아. 물을 줄이고. 선자 아. 때먹 물을 줄이려고. 아. 어. 물을 줄이고. 어 응. 똥이 엄청 심하잖아. 어. 동갑. 먹을 걸 줄일까 그러면? 먹을 것도 줄이고 어 굶길까? <웃음> 아니 아 아니 <웃음> 밥은 어. 한... 다리가 팬티라고 생각하고 팬티라고 생각하는 걸 연습하고 팬티지만 응. 보면 기저귀잖아 응. 미션 성공 응.